청년. 청년은, 청년은 누구인가. 19세에서 39세. 새내기 대학생에서 복학생까지. 알바. 지춘생. 인턴. 비정규직 혹은 정규직. 반지하 혹은 옥탑. 두평남지. 고시원의 민달팽이. 값비싼 월세와 등록금이 청년의 삶의 정부인가. 48만원 세대를 지나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 5포. 7포. 다포를 넘어 달관으로. 꿈을 가져라. 열정을 품어라. 걸어, 걸어 나가자. 정치 정치인에게. 아프니까 정수일까. 중동으로 가야 할까?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넘쳐나는데. 청년의 목소리는 어디서 들을 수 있나? 청년 없는 청년 문제의 해결. 그래서 나는 나는 우리는 우리는 청년에 대해 이야기를 네, 시작합니다. 2015 청년 주간 n 게이 컨퍼런스. 청년이 청년에 대해 말합니다. 청년이 청년의 주거에 대해 말합니다. 청년이 청년의 노동에 대해 말합니다. 청년이 청년의 정치에 대해 말합니다. 청년이 청년을 위한 정책에 대해 말합니다. 청년이 청년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청년들이 모여 다음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청년의 삶을 제안합니다.